아니 뭐 우리 피임할 필요 없잖아. 피임하고 싶어? <웃음> 아그럼 하지 마세요. 저 진짜 고장나요. 진짜로 아 지금 아. 뭐 피임해야 돼. 아... 피임을? 혼동이피임기고 아니야? 혼동 밖에 모릅니다. 이거 <웃음> 본적 없잖아. 아, 아이 뭐날 것을 제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처음 보는 사람이 딱 맞는 것처럼 그전 진짜 하얀색 도화지거든요아 보라야 되니다 마음껏 더럽혀주세요. 내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좀 말이 이상했어요. 예쁘게 그려주세요. 예쁘게 그려주세요. 피인기고요 피인 어? 3,500년대 이집트로 왔습니다. 이집트? 네. 그때도 피인기구 있었어요. 그렇겠죠. <웃음> 오 처음 알았어. 이집트는 자위가 금지였어요. 어, 진짜 왜냐하면 자위는 신성한 자만 할수 있었어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게 자위에서 나오는 그 왕의 정객 같은 거였어요. 아, 진짜?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자위를 하면 잡혀갔어요. 뭐야 그게? 이게 뭐 어떻게 피임이야? 꿀 대신 올리고당을 준비했어요 올리고당을 넣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뭐예요? 초콜릿이거든요 그냥 초콜릿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 형태를 보니까 그걸 표현해수없서 초콜릿을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이죠 올리고당을 부려 먹으라고요 똥 오줌인가? 와 칼로리 폭탄이다 자부렸어요 드세요 먹는 게 피임 기구예요? 예. 뭐 바르는 건 아니고? 아 잠깐만 이거 먹으면 막정력감퇴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긴 한데 이게 왜 피임이에요? 자 여러분은 방금 악어똥을 드셨습니다 악어똥이 꿀을 뿌리신 거예요 근데 악어똥을 못끓해서 초콜릿으로 대체해봤어요 아, 아 어떻게 이게 피임이 되지? <웃음> 아 이거 사람 저는 뭘거 아니죠? <웃음> 아니 아, 뭘거 아니죠? 앞에 지금 다 찍었어요 앞에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웃음> 악어똥에 꿀을 뿌려서 먹으면 피임이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약간 다큐멘터리 보는 거 같아 아니, 무지에서 오는 믿음 <웃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할것 같은 피임. 아고똥을 먹은 피임이 돼요? 그게 결과적으로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신빙성은 없는. 자, 기원전 1550년대 이집트인데요. 물건은 주세요, 그냥. 물건이 없어요. 일곱 번띄워주시면 돼요. 네, 다, 여, 일곱. 자, 피임 되셨습니다. 와! <웃음> 뭐 이집트, 좀 신기한 나라긴 하네요. <웃음> 뭐아고똥 먹고 점프 뛰면은 진짜 100%인데? <웃음> 진짜 골 때리네. 약간 민간 요법이라고 하죠 이런 걸. <웃음> 왜 피임이 돼 이게. 왜왜아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 미신이 있나봐요. 아 아주 기원전 옛날에는 이런 걸로 피임을 했대요 여러분. <웃음> 대단하죠. 아 소름이다. 왜 일곱 번이야 일곱 번의 의미가 있나. 몰라 7이 뭐행운의 숫자인가. <웃음> 중력을 잘 이용했네요. <웃음> 떨어지기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싼 뛰는 거 아니에요. 아 하기 전에 뛰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사훈내 하옥 그렇죠. 피임이네요 구원 후로 왔습니다 100년에서 500년 사이의 유럽이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뭔데 족제비 고환입니다 네? 예, 예. 족제비 불쌍해 하복제 에 묶으라고요? 네. 어머 미어 치고 잠시 실례할게요 죄송해요 이제 초면에 이렇게 네 묶었습니다 피임되셨습니다 <웃음> 이렇게 하면 이제 피임이 됐다 와 신기하다 야, 진짜 뭐 앉아봐 뭔가 진짜 고환 같아 아! 피잉! <웃음> 저는 뭐 가끔 만지니까 <웃음> 족제비 불쌍해. 맨날 족제비 그것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웃음> 불쌍해. 아 중성화 수술했네. 아 긍정적이다. <웃음> 맞아요. 그때 피임이란걸 생각한 것도 신기하다. 요거를묶고 했다는 거죠. 아묶고이 시대 때도 피임하는 거를 고민을 했다는 라것 자체가 되게 신기해. 1600년대 프랑스로 와요. 어, 어. 양파야. 프랑스에서는요. 뭔가 양파를 갈았나 봐요. 이렇게 하는 거겠죠. <웃음>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갈아서 먹으면 피임이 돼요? 왜 하필 양파를 갈으면 피임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매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갈았어요. 맛이라고? 네. 남자가 먹는 거예요, 여자가 먹는 거또 알려줘요. 저알것 같아요, 여자가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자가 먹는 거요 어디서 봤는데. 빨리 남자라고 해봐요. <웃음> 남자라고요? <웃음> 아 진짜 맞아요? 남자. 오. 물 빨리. 아쉽지만 피임에 실패하셨습니다. 성 유지할 것같죠 아니, 뭐 우리 피임할 필요 없잖아. 피임하고 싶어? <웃음>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진짜 고장 나요. 진짜로 <웃음> 아, 그럼 아. 피임해야 돼, 피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안 먹어도 아. 되지? 아. 양파에 무슨 효능이 있는데요? 이걸 넣는 게 아니고? 어, 양파를 과학... 먹으면 피임 될 거라고 미신이 있나 봐요 어,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네요 이런 생각을 한게 신기하다 이것도 뭐야 1800년대 유럽으로 왔습니다 그나마 최근이네 이제 좀 정상적인 게 나왔어요 뭐야, 이게? 골목 골목? 손가락에 넣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남자가 쓰는 건가요?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입구를 막는 건가? 아니 뭐거 새잖아요 이런 피임기구가 나도 이따건 들었는데 골무가 아니고 요즘은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좀 정상적이네 지금 우리 콘돔의 시초 아니야 여자 콘돔이란 건가? 그래도 제일 과학적인 <웃음> 증거가 있네요 근데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았을려나? 모르지 그때는 유해한지 무해한지알 아, 수가 없잖아 그렇겠다. 1960년대 미국으로 갑니다 1960년대는 그래도 최근이다 <웃음> 뭐야? 아 홀쭉 구라지 <웃음> 내가 잘못 봤어? 홀쭉 구라지 아 이거 마시라고 준 거야 타오피의 약입니다 마셔요? 이걸 설마 내 몸에 부아 그럼 몸에? 설마 여기다 부어? 왜내 거에 뭐어 <웃음> 이걸로 세정을 했다고 해요 아 닦아요? 이걸로? 이 몸에 안 좋은 걸? 마셔도 몸에 안 좋은 걸 뭐에 넣는다고? 아 진짜? 헐아 이걸 약간 좀 무식하다 그러니까 슈팅 스타를 뒤로 먹은 기분 <웃음> 아닐까 <웃음> 아, 미쳤는것 같아. 아 이때는 콘돔 있었어요. 시기상. 근데 왜 이걸로 사우팀을 한다는 거아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이건 너무 무식하다. 아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 요즘 맥주 맥주 터진 거 보면 응. 미국 사람들 멍청해요. 우리나라가 문맥률이 낮잖아요. 응, 응, 응, 미국은 높단 말이야. 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이 조선시대입니다. 계속 이상한 것만 와. 조선시대 에 실로 한지를 묶어요? 네 실로 한지를 꾸겨서 묶으면 돼요. 이걸 설마 삽입? 아, 그러니까 얘를 넣는 거예요? 네? 어디다요? 여기 어, 밑 <웃음> 뭐라고? 진짜? 그러니까 약간 그 골무랑 같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 아니 근데 이게 뭘뭐 막아줘? 이게 뭘 막아줘?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아줘 그렇게 해서 그냥 못 들어가게 정액이 어떻게 해서든 막겠다는 근데 이건 좀 그나마 효율이 있었나 봐요 넣어놓고 응. 하고 하고 이제 빼고 아, 그래도 뭐 그나마 그나마 맞다 역시 한국 사람 <웃음> 과하게 <웃음> <웃음> 나라 그 미이씨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왜 자꾸 여자만 일어제냐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7발자국 이제, 세요 이제, 이제, 이제, 다제 이제, 이제, 이제, 도제 시대에는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 이제, 이 뒤로 걸으면 뭐애 떨어진다 그런 건가 봐요. 아 약간 죽은 사람은 뒤로 걷는다 약간 그런 건가. 애가 죽으라고? 안 돼. 불쌍해. 보통 사람이 뒤로 걷지 않잖아. 그런 뭐 발상적인 거에서 좀 나오지 않았을까? 습대 그 아. 사람들이면 그럴 수 그치. 있지.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궁합 본다거나 뭐 그런 거다뭐 약간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막 흥부 자식도 많 놀부 자식도 많 다들 자식이 많아. 많아. 조선시대 마지막 방법 갑니다. 오 먹는 거다 먹는 거다. 먹으면 돼요? 막창 막창인데? 아. 짠. 얘가 먹는 건 아니라고. 돼지 참자나. 소창자를 보통 돼지 사용이 된 거. 이걸 껴요? 부드러우니까.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거? 저희 조상님들 중에 막창을 깨끗이 씻어서 시작하기 전에 으쌰 하고 시작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너무 조상님들한테 실망스러운데? 어? 이거는 잘려 있는 거잖아. 안 달린 음... 통으로 된 거를 앞을 실를로묶고 오체시어 사는 거죠. 음, 너무 기름질 것 같은데. <웃음> 느낌 나날것 같은데? 아니 비위생적일 것 같아. 이건 좀 그럴싸하다. 와 콘돔이다. 와나 콘돔이 반갑기는 처음이야. <웃음> 콘돔이 짱이죠?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피임이 되겠구나 싶어서 만들어진 게 콘돔 같아요. 몇천년 만에 만들어진 콘돔이란 거네. 돼지 막창에서 얇은 고무로 오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딱 <웃음> 써보진 않았는데 어떤 건지는 압니다. <웃음> 선물. 이런 이런 느낌이구나, 맞으면. 아 죄송한데 냄새 봐. 한번... <웃음> <웃음> 아뭔아 솔직히 좀 궁금해 갖고 한번 생각보다 오, 괜찮아 아, 생각보다 좀오 뭐야 이거 아뭐 무늬도 뭐 있네 그에 없으면 안돼아와아 이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나 만질래 만질래 아 진짜 거짓말 처음 만져봐야죠 아 오늘 기념품을 가져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거 콘돔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오콘 잘해 <웃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올바르네요 <웃음> 지금까지 봤을 때 독보적이다 공금이 짱이다 뒷가운 을 치는 거 솔직히 바 <웃음> 옛날에 확실히 미신이 많았구나 그래도 그나마 창호지랑 골무는 좀 낫다 아, 창호지가 제일 괜찮은 거 같아 그나마 손돌에 감사하게 때문에. 아그죠 아, 너무 진짜. 감사하죠 진짜, 엄청... 진짜 너무 감사한 거야 이거는 엄청난 발병이야 근데 계속 유진이가 이렇게 좀 만지작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아미끄미끄거리는게 재밌어 같고 그래서 제가왜 그래 그래서 제가? 어차피 내거 입기니까 거 만지지 마 기분이 이상하니까 너거 입기면 뭐라고 했죠? 너 꼬이 끼면 나도 쓰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무침개를 그 이렇게 했다가 <웃음>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다음 거 성형품 언제 하죠? 아, 빨리 하고 싶네요.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아, 아 잠깐 맞다. 김한만족이다 여기 이름을 네. 뭘로 하실지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요. 아, 빙고 빙고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체가. 그럼 빙 빙고입니다. 네네. 그럼 여기 어. 빙주 집이에요? 네? 아네 빙주. 아, 빙주. 빙주. 되게 만만한데요? <웃음> 아, 네. 아, 뭔가 빙 들어가니까 너무 약해 보이는데요? 아 갑자기 빙주가 아, 만만해졌잖아. <웃음> <됐다. 웃음> 빙주, 어, 빙주 뭔가 무한타자. 빙영가, 빙영, 빙월이 나오 빙주, <웃음> <주빙? 빙주였다. 웃음> 빙주. 아빙 들어가니까 <웃음>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니네 아, 잘못 찐거 같기도 하고. <웃음> 자, 아 근데 오빠 내가 방금 생각해봤는데 고추도 뭔가 왜 이상해 고추는 뭔가 이상해 고추는 큰일 나 이거 날이 납니다 아, 진짜 섭취하네.